네, 반갑습니다. 모태형입니다. 어, gipmx, 어, 올해 그 3월 달에 상장을 한다. 어, 그 작년부터 이렇게 말이 많았죠. 지금, 어, 1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까지 최고론 됐는데요. 어, 오늘 그 아까 지금 방금 몇분 전에 공지가 떴습니다. 이렇게. 자, 앱에 들어가셔서 이제 보실 수도 있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공지사항이라고 되어 있구요. 자, 주식회사 팩터랩스는 2023년 상반기에 gipc라고 하는 이 심벌 명으로 거래소에 상장을 한다. 자, 거래소 상장을 하기 전에 gipc, 무료 채굴 앱을 개편하고 업그레이드하여 제공을 할 것이다. 자, 현재 지금 업데이트 버전은 공개가 되지 않았구요. 어, 현재는 지금 채굴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신규 gipc 내용에 대한 안내. 자, 지갑을 앞으로 이제 연동을 해서 제공을 할 건데, 개인 지갑을 통해가지고 gip 코인을 거래하고 수수료, 수수가 가능해, 어, 가능해진다. 어, 주고받기가 가능해진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주식회사 팩터 랩스에서 운영하는 호텔에서 숙박과 카페 이용시에 QR코드 결제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향후에 이 코인을 가지고 사용처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는 사용처가 여기에 속해 있는 이제 숙박업체. 여기 이제 하겠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기존 채굴 코인의 승계입니다. 자, 요게 가장 어, 관건이었죠. 당시에 이제 뭐 10대1인지 뭐 100대1인지 뭐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자, 일단은 기존 앱에 채굴을 한이 grpc 코인은 비율이 1대300의 비율로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300개를 이제 채굴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개의 grpc로 이제 교환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신규 gipc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새롭게 정립이 되고 신규 이제 앞으로 업데이트 돼서 나오는 이 앱에서 신규 gipc 의 규칙이 이제 적용이 된다 자 신규 규칙 자 3번 무료 채굴 기능 업그레이드 어 기존에는 24시간 마다 한번 이었죠 자그 지금 앞으로는 6시간마다 채굴 기능이 이제 되고 1일 4회의 사이클을 돌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추천인도 추천인 보상도 이렇게 받을 것이다 추천자 채굴의 20%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아, 요건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좀더 이제 어, 기존에는 어, 무료 채굴러들에 대한 유저들을 추가적으로 확대하려는 어, 계획은 어, 의진 없어 보였습니다 유료 채굴자들을 위한 어, 혜택은 있었던 것 같은데, 정보 제공했던 것 같은데, 여전히 추천인을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 떻게 보면 좀 스스로 더 알리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추천인 보상을 해준다. 자, 그리고 신규 앱에서 채굴되는 한 개의 gipc는 거래소 시세 1 gipc와 같다. 자, 기존 거는 300대1로 교환을 유지해 주겠는데, 신규 앱이 나오게 되면 교환 비율 없이 gipc 1대1의 비율로 거래소를 통해서도 상장이 되면 거래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런 말이겠죠. 자, 그리고, 어, gipc는 개인 지갑을 통해서 앞에 언급된 바와 같이, 어, 개인 간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신다. 그리고 향후 거래소 상장을 하게 되면 개인 지갑을 통해가지고 거래소로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자, 그리고 보안 업그레이드 및, 어, UI 구조도 이제 개선이 될 것이다. 자 지금까지 시스템과 서비스로 어, 유저분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2023년 4월 3일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새롭게 GIPC라고 하는 코인으로 선보이겠다. 자 상반기에 이제 상장을 한다고 라 했으니까 이제 6월 말 전까지겠죠. 그 데드라인은 자,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2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3일 날에 신규 앱이 또 업데이트가 되게 되면 또 많은 유저들이 또, 어, 또 많이 또 유입이 될 것으로도 보이네요 시자 어찌됐건 오늘 공지는 어, 그런대로 어, 만족할 만한 어, 내용일 것 같습니다 교환 비율은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런 공지가 떴네요 한번 기대해 봅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